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양력으로 3월, 용띠, 어,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전운부터 볼게요. 금전운은 조금 짜증이 나네요. 음, 답답하고, 그러나, 구원의 손길은 있을 거예요. 음, 좀 기다려보세요. 자, 그, 이번, 이거는 사업. 어. 사업이나 직장 문제 같은 거겠지? 어, 안정적이, 안정적이네요? 음. 아니면은, 어, 좀, 그 뭐랄까,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애정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건강은, 어, 크게, 크게 염려할 필요 없겠다라는 거죠? 자, 어디 그러면은, 어, 자기만 뭐, 금전서부터 한번 봅시다 금전은 지금 좀 그래요 투자해 놓은게 있다면 그것도 막혔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만약에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음 어쩌면은 받을 수도 있겠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게 제네랄 이에요 다 돈을 돌려받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사람만 돌려받는 자라고 한다면은요 어, 요즘에 부쩍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선물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저 만약에 꺼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돈이 들어올 때가 되면, 그런 그, 어, 그, 우리가 봄이 되면 봄바라, 이렇게, 숨을 쉴때 봄, 바람에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들어올 때가 되면은요, 뭐 선물이 들어온다든지 연락이 없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의 한에서예요? 응? 저기, 뭐, 다는 아니야. 그래서 그럼 다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주의 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던가 아니면 동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좀 좀 도와줄래? 그래서 도와줬던 것들. 근데 돈이 원활 그 저기 막 돈이 거쳐야 되는데 준다 준다 그래놓고 맨날 약속만 어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어, 다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음, 게 있고,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용띠가 삼재잖아요. 아직 삼재죠? 어, 그래서 신자진 삼재 맞죠? 음. 삼재라고 해서, 이렇게 삼재, 삼재보다도 더안 좋은 게 삼재가 끝나고 그 이듬의 해예요. 삼재 끝나면 바로 겁재거든. 그게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삼재는 딱 저기 안 해요. 암튼, 그건 그렇고, 어 어떤 거 돌려받을 수냐 문서화 시켜 놨던거어 그런 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구두로 이렇게 했던 거는 조금 어 그거는 조금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못 받거나 그러기 때문에 소드가 꼽혔잖아요. 받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문서화 시켜서 내 권리가 거기다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라고 딱 어, 법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금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뭐, 삼재이고 그러니까 돈은 갖다가 될수 있으면 빌려주지 말아요. 돈 빌려주면은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왜, 좀 달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되고, 연락도 잘안 되고, 여러분 속 썩는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난다. 라는 거예요. 음,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굳이, 어, 굳이 막 막에 형편이면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돌려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업이나 직장으로는 어떠냐라고 하면은요. 직장에서 뭔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음 그런 그 움직임이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쯤 좀 내야지 좀 직장에서 내가 마음 편히 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하나를 구상을 해야지 내 사업체가 순조롭게 잘 굴러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직장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막 진짜 막아 이래 이래 이래 저래 아이디어를 내도 어 조금 힘은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은 있는데 구체적인 형상을 잡기가 조금 힘들다 어. 그래서 일이 조금 막힘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좀 막힘이 있고 잘 되진 않아 마음은 빨리빨리 어떻게 좀잘 해가지고 어. 그냥 어. 좀 편안하게 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한가라고 봐요 어.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 주변에서, 여보게 내가 도와줄까요? 도와. 됐네, 됐어, 내가 하겠네, 이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그것 때문에, 어. 저기, 막, 이 뭐지? 골머리 좀 조금 썩겠다. 근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 뭐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이게 여러분 사업체, 이게 직장인이면은, 직장일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업이다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음.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다라고 하면은요, 좀 안정계도 올리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어, 답답한 분이 없지는 않겠다.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할것 같아요. 어,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만 어, 어, 조금 고생스러운 거는 없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그냥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어, 누,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아, 됐어,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자, 애정 문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요, 애정 문제는요, 만약에, 음, 싱글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아직까지는 딱히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봐요 음, 마음은 조금 빨리 좀 누군가가 나타나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적에 막 서둘러서 좋을 거는 없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과거의 연애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서둘러서 뭐 이렇게 어, 서둘러서 뭐 했다 라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또 금방 또어 금방 또 마음이 시들해진다 어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뭐 마음이 시들해지고 그러한 사랑은 좀 조금 어, 하고 싶은 그 그런 사랑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랑을 조금 걸러내기 위해서 한 텀을 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아직까지는 그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과거의 사람 때문에 그 아직까지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꼭그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 뭐한데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 커플이 커플이신 경우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커플이신 경우는 조금 권태기가 어, 어, 살짝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좀 어, 재미도 없고 여, 데이트나 연애가 재미도 없다라고 봐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시들시들하다. 별로 감흥이 없다. 어, 데이트에 그런 거 같아요. 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이 그 연애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건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정에 계신 분은 어떻겠냐 라는거 가정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으면은 아, 짜증이 나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뭐 딱히 대화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딱히 대화도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집에 있으면은 잠만 자거나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좀속 뭐, 딱히, 집에 있다 그래서 즐거운 일도 없어요. 답답해요. 마누라, 마누라, 라고 해서 속도 모를 것 같고, 남편이라 그래, 그래고 속도 모를 것 같고, 만약에 여자가 뽑았다 그러면, 남편이 하루 종일 잠만 쳐자는 거지, 저 집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좀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아유. 아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즐겁지도 않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뭐뭐뭐 뭐 살다 보면 뭐즐 뭐, 맨날 즐거우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3월 한다는 무의무덕하다 라는 거예요 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 돌싱 분들은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돌싱 분들도 어, 누군가가 돌싱 분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나타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 그 과거의 그 연애에 대한 기억이 그때 그다지 좋지 않아서 연애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어뭐 언. 그래도 내가 옛날은 연애를 조금 길게 한것 같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빨리 질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질렸다라기고 음, 여러분이 질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질릴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권태기가 와갖고 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이 저기 막 돌싱 분들은 근데 이번에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이미 다가올 준비를 마친 게 아닌가 그런데 왜안 다가오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은 그냥 딱 보니까 눈치, 눈치를 딱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가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좋은 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라고 본다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남자답고, 사, 그리고 뭐 이렇게 경고망동하진 않는다. 그러나 말이 조금은, 음, 많을 수가 있겠다 뭐 대단히 많다 라고 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남자 치고는 말이 조금 많다 라는 거지요 근데 건강적으로는요 어뭐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 맛집 투어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지금 돈이 금전적으로 돈이 여의, 여의치가 않은데 너무 지나친 소비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음, 건강 괜찮아요. 건강 괜찮고 어뭐저 너무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어좀 수면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면 부족하면 잠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 놀고 와갖고 잔다라는 거지. 뭐 무난한 것 같아. 건강적으로는 뭐 딱히 어, 좀 진짜 뭐. 뭘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은 우울증 같은 게올수 있어요. 어, 급격한 뭐그 뭐지 어, 감정 변화 같은 게올 수가 있다. 그런데 용띠들이 원래 그런 그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감정 변화가 갑자기 와 멀쩡하다가 또 갑자기 오는 케이스가 많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용띠가요 돼지를 만나면 진의 원진이 돼요. 원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디프레스가 올수 있고 감정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아 갑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아내 인생은 왜 그러나 어, 갑자기 센티 해주고 어, 용띠들은 그런게 있어 한번 딱디프레스에딱시동이 걸려버리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끝도 없는 직립탕소로 들어가는 그런게 있어 그러니까 어, 너무 그렇게, 어, 저기, 막, 디프레스 되지 말고, 여러분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자라고 한다면, 붉은색을 가까이 하라.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면, 용은야용야 용은야 진토라고 해서 축축한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따뜻함을 반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옷 색깔도 될수 있으면 따뜻한 걸 입으세요. 왜 그러냐?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 이미 여름은 따뜻하니까 그렇지만 봄이 지금 아직 봄이라 그래도 춥잖아요. 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계열의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나 뭐 인삼이나 이런 걸 갖다가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무엇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요 프레스 많은 도움이 되겠다 몸만 따뜻하게 해줘도 어, 이 저기 용띠들은요 디프레스에서 어,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네, 용띠 3월은 여기서 양력으로 3월이에요 음 운세 여기서 맞추고요 저는 띠별 운세는 4월달에 다시 찾아뵐게요 3월 말쯤이나 4월 초에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